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정말 좋은 아이템 하나 찾았어요 철 그쵸?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드디어 세구를 할수 있습니다 드릴을 쓸수 있다는 얘긴데 이 드릴 같은 경우는 사실 옛예 써도 되고 옛예 써도 되긴 해요 속도 차이긴 한데 일단 철을 많이 쓰는 입장이라면 뭐 이걸 쓰는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지만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책으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구성은 어떻게 해볼까요? 음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없앨게요 이쪽에 있는 거 정리를 합시다 자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 먼저 치워 놓고 작업을 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좋은 자원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탐험을 해서 포인트도 얻고 자원도 발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포기할게요 포기합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그냥 재료는 여기서 시키면 되니까 여기서 읽어 먹고 더 좋은 애들 더 좋은 애들을 만들 준비를 합시다 자 그리고 여유가 있을 동안 여기다가 자원들을 좀 채워넣을게요 다 푸드라던가 뭐사체라던가 이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드링크도 집어넣고요 곡물도 집어넣고 드릴 드릴을 만듭시다 난 노란색이 채굴 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제공을 해줄게요. 하는 게 맞겠죠? 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방어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폼니바퀴 4개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철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야 늠름한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바닥까지 이렇게 설치해주고 얘가 한동안 우리가 또철 떨어질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맞다 레일 안 만들고 있었죠 저희? 자 이제부터는 레일도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자 우선순위 좀 올릴게요. 엘리베이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도 에 사용돼요. 레일에서도 사용돼요. 기타 그래서 저거는 이제부터 자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어떤식으로 채굴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 것들은 빠르게 완료를 시킬게요. 보세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연료가 좀 많이 필요한데 이 연료들은 여기서 가져올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도 드릴을 만들거예요 이렇게 쭉 올려서 석탄있죠? 나 네, 이쪽 라인에다 만들겠습니다. 그러고나서 나중에 철들이 생기면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거에요. 엘리베이터 저거 먼저 만들고 봅시다. 그리고 왼쪽 제가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했죠. 제 모험 포인트 획득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신경을 씁시다. 자 이런식으로 계속 나가야돼요 자원들을 얻을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계속 나가야됩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이런식으로 석탄 만들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뼈라던가 그런거 얻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뼈 나오지 않을까요? 음 됐고 이거는 그래 이뼈 이거 아니니? 그래요 뼈가 나왔죠. 아 행복합니다. 자 뼈가 나왔으면 모탈를 생산할 수있을거예요 일단 자 이런거 최소 두개씩 만들어놔야돼요 요건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섯개씩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아 있죠? 이 아이 되는대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라임 만들어놓고 이 라임에 사용되는 게 보넷이에요. 이 보넷이도 여러 개 만듭시다. 그러면 이 라임이 어디 사용됐냐? 되 이런 대형 건물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꼭 필요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돼요.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랫폼도 좀 만들게요. 됐어. 한 두개정도 만들어놓고 자 라인을 좀 연결할게요. 그리고 스테이션 중간중간에 하나정도 만들어놓을게요. 이렇게 어차피 이쪽 라인하고 일치하니까 이렇게 해도 될거예요자 이번에는 뭔가요? 원정이죠? 자 원정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대기합시다. 아 이거 잠깐 위치 바꿔야겠다. 좀 위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다 작은 레일을 붙여야겠죠?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원이 좀 날아간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쭉쭉 올라갑시다. 그리고 나서 이쪽도 자, 스테이션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이 아이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설치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플랫폼은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내려갈 준비를 합시다 아래쪽에 있는 이런 다리들은 이제 없애도 돼요 자 없애 주시고 농네일을 깔아 볼게요 쭉쭉 내려갈게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네요 행복하죠 만약에 이쪽에 연결 라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쪽에다가 그냥 스테이션 하나 만들면 될것 같아요 되죠 좋고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가운데도 못 만드니까 여기다가 암석을 좀만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주면 되죠 그리고 이쪽 라인은 깎으면 되겠죠 깎아요 깎아주고 얘 없애고 됐어 자그리고난 후에 그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있죠 여기다 스토리지를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론하고 광석률을 이쪽에다 저장을 시킬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다 플랫폼 좀 설치하고 됐어요. 그리고 이거 없앨게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냥 내비둘까? 사실 이쪽이 더 빠를텐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가 더빠를거예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 전투 진행하고 영토 하나 얻었죠. 19대 4 방어합시다. 이 고기가 없으면 뺏길 거예요. 근데 저희 고기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다 제가 푸드를 보관해 놨나요? 아마 보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만들어주겠지. 그리고 사다리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유지 보수품이기 때문에 신경 써줍시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아까 전에 시킨 대로 여기다가 광물 있죠? 광물하고 아이론 주괴를 저장할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웹폰 저장하는 데는 따로 위치를 해 놓을게요. 여기다 지을까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지어보죠. 자, 이렇게 하나 지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지어보고, 위에다가는 물품을 저장시킬게요. 도그, 목이라던가, 보그라던가 그런 걸 저장할게요. 그럼 되겠죠. 자, 됐고, 이더 갑시다. 툴, 웹폰 이렇게 두개 좋아요. 그리고 얘 옆에다가... 음... 그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타인지 만 확인해 봅시다 모타가 있으면 큰걸 만들 수 있을 텐데 아직 없네요 라임은 있니? 라임도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요 재료가 없니? 꿀리가 없는데? 자이 아이 중요하니까 이 아이는 음 어디다 만든 게 좋을까? 여기다 만들까요 그냥? 이쪽에다 만들까요? 이쪽? 여기다 만듭시다 자 여기다 만들고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모타 뭐 없다고 얘기 나오죠. 일단 저희가 뼈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뼈를 어디서 찾지? 분명히 전사자 시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데 가서 찾아볼까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못 찾죠. 여긴. 자 방어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자또 트레딩 이 포인트를 얻어야겠죠. 나무도 없고 구리 주개는 아마도니까 이렇게 제공하고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사용을 할게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정복할게요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요구할 게 없어 가지고 오히려 밀려나요 나중에 아이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돼 가지고 계속 밀려나요 레일이 부족하네 헉, 여기서 안 만들고 있었구나 자 이렇게 하겠죠 레일 만듭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 포인트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제가 모험 중이니까 그래서 15가 된 대로 인구 풀을 좀 늘려 볼게요 늘려야 되는 게 맞아 이제 더 이상 무리야 어디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잠깐만 쥐들이 많네요 자, 잡으러 가야겠죠 자, 잡으러 갑시다 뭐유지보수가 어, 금방 되니까 어, 별일 없을 거예요 됐죠? 자 이거 블록 가져오면 체력 회복 되죠 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아 뼈가 없으니까 너무 슬프네요 그쵸 진짜 꿈과 희망이 없죠 나중에 저 아래쪽도 탐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방어 한번 보게요 여기죠 보세요 이렇게 높은 걸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죠 이거는 일단 못 막는 거고 이거라도 합시다 그러면 또 스코어가 원상태로 돌아오겠네요 슬프지만 자운 좋게 석탄 발견했죠 이거 기억합시다 자 아래쪽에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저 이거를 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운데 라인 연결하고 롱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롱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그래요 이렇게 길을 연결할게요 별 문제 없겠지 됐어 아 행복하네요 그쵸 자 여유있을 때어 잠깐만 하나 뺏겼나 실수했죠 아나품은 못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급한 건 아니니까 자적 잡읍시다 이 거미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얘 여기 다찾는데 뭐하니 지금 그래 가져와 자가오시고 그리고 행랑을 좀 들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먼저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아이템인가요?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인원 늘립시다 일단 두명 정도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있죠 아 근데 검을 연구해야 되나? 이거 먼저 할까 마운틴 포인트 얻기가 힘든데 검 먼저 할게요 그냥 검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뭐지 르니 아니면 이미 했니? 아, 스피어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래요. 기다려야 되 내가 계속 왼쪽으로 탐험을 합시다. 포인트 얻어야 돼요, 우리. 계속 쭉쭉 나갑시다. 됐 그리고 사람 중에 행낭 전문가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여기서 행낭 만들었니? 에이. 딱히 도움이 되진 않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적들이 있어요. 얘네들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일단 고기를 무한적으로 얻으려면 얘들이 있긴 해야 돼요. 그러면, 음, 어찌하면 좋을까? 라인 내비둡시다. 일단은 이쪽 라인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여기다 이거 하나 만들고, 아래로 내려갑시다. 자, 이거는 못 막죠? 이건 못 막는 거고, 얘는 막을 수 있죠? 나 하나 뺏긴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포인트 얻었으니까, 검도 연구하고, 됐죠? 그러면 검을 여기서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대장간이 없죠 대장간 만들려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몇대더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자 어디갔니?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옆에다 치웁시다 하나 더 만들게요 세개 정도 만들게요 됐어 그래고얘들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뺏겼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 물도 어떻게 좀 빼면 안 될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봅시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한번 내볼게요. 이 물을 좀 조금씩 빼면 될것 같아요. 낮아지긴 하죠? 오케이. 이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아이 아이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거 없앨게요. 자 없애고. 역할을 분배할게요. 자 이쪽에서는 일반 칼을 만들거예요 이거하고 10개씩 만듭시다. 아니 15개. 왜냐하면 15개 10... 15개나 20개씩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틸트하고, 그 다음에, 거미죠. 워리어 스워드.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어 여기서는 이것만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을 지정하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쭉 연결합시다. 끝. 자, 이쪽도 많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플랫폼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됐으. 철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데 재련 료 속도가 좀 많이 딸려서 그런 것 같죠. 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뭐정 안되면 이쪽에다 가 만들죠 자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게요 원더리죠이 아이를 자 이쪽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여기다 만들게요 호잇 자 오른쪽 근황은 어때요 새로운 지역 발견했죠 자 이쪽도 봐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구멍이 있으면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자 이쪽 아래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감안을 합시다 새로운 자원을 어디로 떠나야겠죠. 뼈도 얻어야 되고요. 뭐야 가득 찼어? 이거 옮긴 애들 다 어디 갔니? 뭐 기다리죠 뭐.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자, 철만 계속 가공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합시다. 자, 완성된 도구는 좀우선위위 올릴게요. 여기다 옮겨 놓도록 합시다. 그래야 제가 배치가 가능하니까 자또 잡았고 이거 유지보수 하면 될것 같고 이쪽은 계속 내려갈게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내려가 봐야지 자 플랫폼도 3개 정도 더 지어줄게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이거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완료시키고 또 왼쪽 탐험 계속 떠나고 자 새로운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철이죠? 좋네요 그쵸? 일단 이런 거다 파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좀더 파봅시다 나중에 철 부족하면 이쪽에서 캐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좋네요 기분이 자 이번에도 방어고요 얘 예, 있을 거예요 별일 없을 거야 그래 만들어져 있죠 이것도 시간 다 되면 그때 제공을 합시다 굳이 빠르게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유가 될 때마다 그 마이너한 것도 좀 만들어 놓읍시다 이런 거 있죠 국자도 만들고 해머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런 거다 만들어 놔야 돼 곡괭이도 바꿔 놓읍시다 됐어 자 포인트가 생겼으니까 좀 사람들 고용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 한번 볼게요 연구트리 한번 보고 자 이거 일단 필요하긴 해요 이거 먼저 연구하고 아 15포인트 또이 트레이딩 포인트 얻어야 되죠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양이 상당히 많죠 나중에 써야 될것 같고 여기도 철이 있네요 어 이번에 참 좋은데 잠깐만 이거 뭐야 아 고리구나 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자, 위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 밀어버리고 됐어 일단 이쪽은 석탄이 많으니까 나중에 애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이런거 지워볼까요? 으잇 자 계속 연결합시다 뭐가 있는지 궁금해 자 이런거 챙겨주고 아래쪽에 뭐가 있을까? 괜히 내려갔다간 죽을것같아 일단 사다리 하나 만들어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갔다올게요 자 이쪽에 철이 있으니까 이건 잊지 맙시다 안보이네 이거 진짜 찾기 힘들었어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됐어 자 여기 밝기를 좀바뀔게요좀 안보여. 안보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나 빛이 필요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자 이렇게 확장을 해야겠죠? 아 이거 취소합시다. 할 수가 없어. 여기다 줘야겠다. 자 여기다 할게요. 아무래도 이거 없앤 다음에 역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빛 설치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얘 위치 바꿀게요. 이렇게 하겠죠? 이게 더 멋져 보이죠? 됐어. 와, 밝아요. 좋네요. 자, 아래로 내려갑시다. 쭉쭉 내려갈게요. 됐어. 잠깐만, 이거 철이잖아. 어이, 반대쪽에 뭐인지 궁금한데, 이거? 계속 일단 진행해 볼게요. 어이씨 너무 많잖아 이거 자 여기도 탐험 포인트 없게 그냥 이렇게 쭉 나갈게요 됐스 야 왜이렇게 많아 이거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인원들을 좀 고용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좀 이따 이거 할게요 한들을 고용할게요 자 여기다가 우선은 거주 공간 하나씩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돈이 이골드나 있기때문에 별 문제 없을거야 필라 팔면 돈이 더 생길거고 고용합시다 스펠 좋은애로 할게요 헉 <웃음> 좋네 전투병 얻기 힘들었는데 다행이죠 자 이렇게 하고 됐어 자 얘가 국자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얘 역할은 좀애매모하긴 한데 요리를 할겁니다. 자 빌더는 해도 될것 같고 블랙스미스, 스톤마인 이런거 빼고 요리에 집중할게요. 요리에 집중합시다. 빌더하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별 문제 없을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리 양을 좀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늘리는거야. 너니? 그렇죠 얘가 알아서 할거예요자또 전투가 터졌고 여기다 사람 배치하면 끝이죠. 호잇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배치하면 끝. 됐어. 너네는 얻는게 없어서 너무 슬프다. 자 우리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어째 궁금하긴 한데 이쪽은 또 다른 공간이고 나중에 이쪽 라인 뚫을킨 해야 되겠네 자 운반자 지정을 합시다 운반 빌드만 할게요 탐험하고 자 이렇게 놓고 이 아이는 3레벨이잖아요 핵낭 있죠 이한테 줄게요 빌더니까 이게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4레벨 행랑이 있으니까 카파시티가 좀 많이 늘어났을거야 그럴거라 생각돼 한번 역을 만들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빛을 준 다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뚫려 있잖아요 그쵸 갑자기 궁금해졌어 에이 이거 없앤 다음에 다시 만들게요 일단 이 아이는 여기다 설치하고 자 이거 없애고 바닥에다 지을게요 그냥 기다려봐 자 이렇게 하고 작은 아이는 여기다 만들면 되지 그리고 플랫폼을 좀몇개더 만들게요 됐어 일단 조만간 이쪽 탐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켜봅시다 여기 뭐가 있을까요 궁금한데 아마 얘네들 계열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그쵸 자, 이쪽도 일단 파볼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여기도 파봅시다 여기 탐사 완료되면 이쪽도 뚫어버릴게요 자 포인트 10개 넘었죠 자 인구수 더 늘릴게요 더 늘려야 돼 좀만 더 고용합시다 잘짜 자리 하나 자저희 둘, 아이고 하나 뺏겼네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릴게요 지금은 이게 급한 게 아니라 그냥 내실 다지면서 아이템 찾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밀어도 되니까 굳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됐어 자또 사람 고용할게요 음. 어얘 예, 괜찮네 그냥 다 고용합시다 돈도 남아도는데 차근차근 키우면 되니까 아 그리고 농부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라인 있죠 농장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이제 산들이 많아지니까 먹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줘야돼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그리고 나서 농부를 지정하면 되겠지 자 괜찮은 농부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위에다 만들까요? 아니 아래다 만듭시다 그냥 자 일반 계단을 이렇게 쭉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만들게요. 나중에 리모델링 하고 싶긴 한데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도 뭔가 있네요? 위험한 거 같아 보이긴 한데 지금 바로 이동할 필요는 없어 보여 여기도 뭔가 있죠? 음, 기다려봅시다. 잠깐만 이거 뭐야? 사파이어네요. 사파이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잖아. 음 이건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땅을 좀더 팝시다. 여기도 뚫어버리고 그 다음 이제 궁금한게 여기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뭐야 에이 굴이었잖아 사파이어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캐긴캐야겠죠 노란색이 채굴범이니까 이렇게 놓고 이 옆에다가 스토리지를 만듭시다 여기다 만듭시다 됐어 야 너네 위험하게 자꾸자꾸 그쪽으로 가지마 사파이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보석류를 보관을 시킬게요 그리고 레벨 낮은 애도 있죠. 이런 애들 스펙이 다 떨어질 거야. 그러면 하울러만 시킬게요. 익스플로러 하고 이렇게만 하고 얘 예. 아이템을 좀 바꿔줄게요. 얘는 스펙이 다 좋네. 일단 얘는 랩비두고자 이쪽에서 행랑을 지정해줄게요. 그의 이름이 얘죠. 이렇게 합시다. 됐어. 자 잼만 보관할게요. 오잇! 다 파이어 나오나요? 야 좋네요. 자 이쪽에다 보관하기 시작했죠. 얘가 드디어 반격 나왔어요. 자, 반격 이거 할수 있죠? 야, 보석 저장되니까 상당히 기분 좋죠? 자, 이쪽도 계속 땅을 파볼게요. 여기 괜찮은 아이템 많이 나올 것 같아. 여기도 뭔가 있으니까 땅을 파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거 만듭시다. 위급할 때 누가 도와줄 거예요.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이렇게 할게요. 됐어. 이건 또 뭐야? 에이 구리잖아. 구리는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있니? 뼈가 없어서 좀 슬프긴 한데 여기도 철들이 상당히 많네요. 에메랄드다. 아 이건 챙겨야겠죠? 자이 아이를 어 이렇게 합시다. 왜 연결할게요. 또 연결해서 이렇게 쭉 나가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나서 종착역 만들고 카트 만들고 됐어. 그다음에 이쪽이다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 거예요. 아니다, 이거 너무 가깝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자리 만들고 한칸 뛰어야겠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레이웨이스테이션 만들고 작은 레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끝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도 음그 땅을 뚫을까 말까 좀 고민이긴 해요 궁금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쪽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자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쪽 에메랄드도 얻어냅시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드릴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야겠죠? 일단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연결 루트 만들고 작은 레일 연결하고 그리고 바닥 쪽에 바닥 쪽에 벽돌을 깔아야겠죠 이렇게. 됐. 그리고 나서 이쪽에 밝히게 얘 하나 지을게요. 어, 잠깐만. 야, 좋은 게 나왔네요. 이것도 있죠. 아, 여기 적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 그다음 위치를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 여기다 지을까? 여기? 자, 이렇게 해 볼게요. 네일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네일 두개 추가하고, 됐어. 그리고 플랫폼이 이제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도. 됐어. 이쪽에도 구멍이 있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버섯이라도 챙길까요? 그래도 되고요. 챙시다 자, 알록달록한 게 많이 쌓였죠? 행복합니다. 야, 궁금한데 여기도 다 파보자. 뭔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알록달록한게 많이 나온데 실버 나왔죠? 그래요 그래 이런게 자주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도 그거 서, 설치해야 되는거 아니야 자 실버 골드 몇개씩 하기로 돼있죠 좋아요 그러면 이 아래다가 바로 그 아이를 설치합시다 이 아이 바로 설치할게요. 자,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를 끊고 또 구역을 재설정합시다. 역을 만들게요. 됐어. 그 다음에 아 이거 없어야겠다 이것도. 됐어. 자 다시 합시다. 여기다 역을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사이에다가 라인 집어넣고 야 좋네요. 이런게 나올 줄이야. 그고난 후에 여기도 내일 설치할게요. 빨리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카트도 설치하고 됐어. 자 드디어 실버도 나오고 좋네요. 여기 또뭐 있니? 어미스리도 있네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한건 뭐야? 사파이어잖아. 미스리도 구해야 될것 같아. 요 계속 내려가야겠네. 잠깐만 니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아이구나 이아 아이 잡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뭐야 헉, 잠깐만 이것도 새로 본 아이잖아 자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뭔가 신비한 아이템이 나왔어요 자 한번 모여서 원정 한번 갑시다 그냥 다 모여서 전투 한번 갈게요. 일단 모여봐.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갑시다. 이제 거미들 나올 거예요. 자, 빨리 정리하고. 자, 동굴 피해 는거 보이시죠? 오케이. 됐고. 끝. 자, 여기는 아이템들 다 챙길게요 도움이 될거야 여기도 벽이 뚫려있으니까 한번 뚫어봅시다 자 이쪽엔 어떤게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이 들어오면 안될텐데 자 없고 없고 우와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갑시다 돌아가야지 너도 돌아가자 자 돌아갑시다 그러면 여기를 탐험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레일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작은 레일 설치하고 카트 한 3개 정도 만들게요 뭐야? 아 전투? 마무리 지어야죠 그렇죠 자 다시 19대 4 그리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없죠? 저희 고급 대장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방어할 수가 없네요. 검투사의 검이라는게 큰 대장간에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뼈가 없어요. 뼈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슬프죠? 뼈만 있으면 이미 해결이 됐을 문제예요 그쵸? 뼈가 없어 뼈가 없어. 포기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모였는데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봅시다 뭐 저녁은 필요 없고 사실 할게 없어요 티어 세븐은 그냥 얘들 만족도 올려주는 건데 쉽지가 않죠 에이 내비둡시다 자 그리고 판단 합시다 여기다가 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레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만들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렇게 팔게요 이게 되나? 얘한 칸만 더 옮겨야겠다 아, 그러지 말고 한 칸만 더 옮기고 여기다 라인을 설치할게요 어 이건 또 되네 자 이렇게 하고 라인 연결하고 카트 설치하고 됐어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역을 설치할게요 됐어 그리고 내려가려면 여기 깎아야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야 우리도 이제 금을 캘수 있어요 참 좋죠 자, 에 m 라이도 말고 우리 새로운 광석 얻었던 것 같은데 너는? 그쵸? 응 저거는 어떻게 재련할 수 있을까? 이거 저희 재련 대상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고급대장간 지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도 그거 안 나오죠? 그건 큰일 난 거야 아... 고급대장간 그리고 고급재련소 이거 언제쯤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이 없네